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애니어그램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허니비언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할게요.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다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설티브 부터 시작합니다 3번 7번 8번이죠 성공과 가장 관련이 깊은 유형은 역시 3번이죠 모든 3번은 성공을 꿈꿉니다 아니 사실 모든 사람은 성공을 꿈꾸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3번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정도가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성공을 다른 어떤 가치 보다도 우선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번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인생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들의 위기는 중반 이후, 즉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7번이나 8번도 겉보기에는 3번 못지않게 성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유는 좀 다릅니다. 3번이 성공 그 자체를 원한다면 7번이나 8번은 성공을 통해 얻는 결과물이 목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7번은 성공 이후에 맛보게 될 여러가지 즐겁고 재미난 것들에 흥분하고 8번은 성공한 자들이 가 영향력 또는 권력의 획득 그리고 유지에 더욱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 역시 3번과 비슷하게 인생 전반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편입니다. 특히 7번은 어린 시절 인기 있는 아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3번보다도 더잘 나갔을 수도 있어요. 7번은 노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노는데 손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애들이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7번이나 8번은 3번에 비해 성공과 실패가 좀더 뚜렷하게 나뉘는 편입니다. 7번은 모험심이 강하다그랬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질러대다 보니까 크게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게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은 원래 승부사들입니다. 승부욕이 지나치게 강해서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손해를 볼 때도 많아요. 예컨대 싸움을 잘해서 보스가 되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책임질 일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적도 많아지니까 위험해지기도 하고요. 이에 반해서 3번은 언제나 성공 그 자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패할까 가능성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좀더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흥분하거나 광분하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상당히 이성적인 편이라 얼핏 계산기 두드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3번, 7번, 8번은 일단 공격적. 적극적인 편이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인생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들에게 중반 이후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인생은 단순히 게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이 끝난 후의 삶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윗드론입니다. 4번, 5번, 9번이죠? 9번부터 설명할게요. 9번은 얼핏 성공과는 가장 무관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성공하려면 부지런한 게 매우 중요한데 대체로 게으른 편이거든요. 귀차니즘, 페인 이런 단어가 인터넷 초창기 때 생겨난 거죠. 아마도 위드론 유저들, 특히 9번 유저들에게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인터넷은 나가기가 귀찮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키보드 두드리기 귀찮아서 패스한다든가 뭐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폐인되는 사람도 꽤 있었죠. 뭐 콜라병, 라면 봉지 이런 게 방에 꽉차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9번이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것도 이런 거예요.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죠. 철밥통이라든가 복지부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물론 부지런한 공무원분들도 많죠. 심지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일을 그만두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직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공무원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거나 없던 일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건잘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원래 해왔던 대로 기존의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는 스타일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구번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구번한테 이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번도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거나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면 야,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뭐 이런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타인과의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팔고다붙이고 나서는 걸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9번은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내려 하기보다는 막연히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성공을 위해 죽도록 달리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4번이나 5번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들 역시 성공하면 좋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걸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지는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4번이나 5번은 9번처럼 천하태평으로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예민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일 자체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는 않는 편인데 특히 육체노동, 노가다 뭐 이런 거랑 별로 안 친하죠. 근데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심지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3번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보다 더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4번은 자기만족이고 5번은 진리탐구라고 할수 있어요. 4번은 주관적인 면이 강해서 성공에 대한 정의도 남다른 편이죠. 이들은 일반 대중이 말하는 성공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4번에겐 그보다 자신이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들에겐 진짜 성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가짜인 거죠.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요. 5번도 소수의 그룹에게 인정받는 건 비슷한데 좀더 객관성이 강조되는 분야라 라는 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4번이 내면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5번은 객관적인 사실을 따지죠. 그래서 4번은 예술적으로 기울어지고 5번은 과학이나 학문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5번은 한마디로 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 하죠. 지식이라는 말 자체가 알지 알식 아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날리지라는 게 알다에서 온 거죠. 이렇게 5번은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확실히 많이 알죠.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힘든 거예요. 5번을 인정하는 사람도 꽤 많이 아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뭘 알아야 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은 무식한 놈들이 판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은 아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힘센 사람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5번이 아니라 8번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8번은 다 무식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시험 봐서 1등 하는 사람으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요즘은 지식 사회로 가기 때문에 5 5번 중에서 센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5번의 통합 방향이 8번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죠. 자 이렇게 어설티브 3번, 7번, 8번이 성공을 향한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타입이라면 위드론 4번, 5번, 9번은 그 게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재해석하거나 관찰하거나 혹은 휴식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위드로는어썰티브에 비해 성공 확률이 적은 편이지만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적다고 할수 있어요. 크게 베팅한 사람들이 개털될 확률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썰티브가 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 인생 후반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때 잘못하면 매우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윗드로운은 인생 초기 혹은 중반에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삶이 매우 달라진다고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컴플라이언트는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어설티브와 윗드로운 이야기도 좀더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